4일차 근데 상당히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이게 붓기가 많이 잘안 빠져서 좀 걱정이긴 한데 빨리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뮬리뮬리 김뮬리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키 키운 이유는요 제가 쌍꺼풀 제수술을 할 예정이에요 상담은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예약도 다 끝냈고 당장 내일모레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내돈내산 쌍꺼풀 후기를 남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 이 쌍꺼풀도 예전에 한 거지만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어, 정말 자연스럽고 너거 같은 쌍꺼풀인데 왜또 하려고 하냐 쌍꺼풀을 하게 되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의 얼굴에 너무 강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눈이 너무나도 많이 처진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쌍꺼풀이 많이 끝에가 처져 있는 상태고 여기도 쌍꺼풀이 거의 안 보이네 지금 거의 지금 속쌍꺼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쌍꺼풀이 안 보이는 상태이고요. 제가 예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는 뒤트임이랑 밑트임을 안한 상태로 그냥 쌍꺼풀만 한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어, 쌍꺼풀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뒤트임, 밑트임 그리고 근육 제거 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하는 당일날 영상도 담아볼게요. 그날 봐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눈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머리를 제대로 못 말려가지고 지금 젖은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제 이 눈도 오늘이 마지막 빠이.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얼굴 좀 많이 부은 상태고 뭐 눈도 많이 부었는데 좀 긴장되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그래서 잠을 좀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병원을 거의 다 왔어요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다 사인해주시고 여기도 사인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 볼게요 저 아침에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2시 다 돼서 수술을 다 했어요 지금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해요 집에 가서 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수술을 잘 마쳤고요 처방전 받았고 안녕도 받았고 이건 손소독제 받았고요 안연구 바를 때쓸수 있는 면봉 챙겨주셨고 어..이거는 눈쪽 닦을 때 쓰라고 소독 완료된 거즈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닌가? 이건 왜 주셨지? <웃음> 오늘부터 한 이틀간 열심히 얼음찜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이틀 뒤에 또 병원에 가서 내원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 드레싱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렇게 챙겨주셨네요. 지금, 어, 수술 다 하고 집에 도착했고요. 아까는 눈 밑에 멍기가 많이 없었는데, 멍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그래도 눈에 좀 붓기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웃음> 약간 극혐 느낌인데 보기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보통 그 위트임 디트임 하신 분들 보면 이눈 밑에 눈 안쪽에 엄청 실피출이 터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쪽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한 눈동자여서 저도 거울 보고 살짝 놀라긴 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얼굴이 엄청 더 못생겨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확실히 뒤트임이 이렇게 제가 아이라인 반영구 한 대까지가 원래 제 눈이었고 한이 정도 뒤트임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 밑트임도 한것 같은데 어 확실히 좀 뭔가 확 트여진 느낌이 들긴 드네요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어, 목말라 근데 제가 사실 원래 막 이런 수술, 뭐 시술 이런 거 겁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눈은 뭔가 겁나는 거예요. 약간 눈은 좀 잘못되면 이미지가 너무 확 바뀌니까 막 겁도 나기도 하고 이 눈을 떴다가 맞다 떴다가 맞다 해야 되니까 중간에 그마취해서 깨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약간 그게 살짝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하긴 했는데 우선 들어가자마자 약간 수면 마취를 해서 이 부분 마취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 쌍꺼풀 수술을 하시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다시 수면 마취를 해서 눈밑 뒤트임까지 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 저는 여기 뒷부분까지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근육 제거까지 같이 하게 돼서 이 끝까지 이렇게 한 건데 이뒷부분의 상처는 다 없어진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잘된 거겠죠? <웃음> 실장님께서는 잘된것 같다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좀 깔끔한 느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눈밖에 안 보여. 어쨌든 차차 제 눈이 어떻게 되는지 뭐 1일차, 2일차, 3일차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 진짜 얼굴 극혐이네요, 극혐. 어제 수술하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좀 찜질을 해줬는데도 아직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런 충혈 자체가 없었는데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좀 퍼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멍도 사실 엄청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쪽은 충혈이 거의 없어서 음. 근데 여기 살짝 여기 끝에 여기 보면은 물집 같은 게 살짝 끝에 져있는데 내일 병원 가거든요? 여기도.. 여기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가 살짝 끝에가 물집 같은 게 져서 내일 병원에 가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려고요 여기 끝에.. 여기 끝에 물집 같은 게 잡혔죠 그쵸 살짝 음, 눈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산책을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 여기 처음 와보는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사 다니느라고 바빠서 그냥 지나만 갔지 여기 들어와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진짜 너무 좋다. 정원에서 산책해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생각보다 선선해서 저녁에 나오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막 땀나고 그럴 것 같아서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이 한 7시 정도 됐거든요. 딱이 시간에 나오니까 좋은 것 같네요. 보시면 한복판에 뭔가 평화같은 느낌? 너무 좋아요 뭔가... 어... 마음이 평화 오는 곳인 것 같아요 오늘은 4일차예요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어,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주 잘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붓기도 좀 가라앉아야 되고 어, 이제 눈에 이런 시피출 이런 것들도 안약을 넣어서 잘 관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앞으로 앞으로 한3일 뒤에 어, 실밥을 이제 풀을 예정이라서 이제 조금씩. 그 노란 멍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청 못생겨보이는 상태고요. 아직도 극혐인 상태입니다. 4일차. <웃음> 근데 상당히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이게 붓기가 많이 잘안 빠져서 좀 걱정이긴 한데 빨리 빠졌으면 좋겠습니다.